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가요나 찬송가 같은 노래에서 숨쉬는 위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릴까 합니다. 우리가 그 가요나 노래, 찬송가, 뭐 CCM 이런 곡들을 연주하게 될때 어 숨표 표시가 따로 없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숨 쉬는 위치를 잘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실 때는요. 숨 쉬는 위치를 내가 알게 모르게 다잘 찾아서 하시고 계시거든요. 그런데 악기를 연주하실 때는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될지 모르셔서 헤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숨표가 없으니까요. 자 그럼. 어떻게 숨쉬는 위치를 찾아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 방법은요. 굉장히 간단하거든요. 텍스트, 가사를 보시면 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. 띄어 읽기를 하시는 기준으로 숨쉬는 위치를 찾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악보를 보시게 되면요. 은 이렇게 쭉 악보들이 있잖아요. 어, 어디에서 숨을 쉬면 될까요? 예상이 좀 되시나요? 자,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? 자, 이제 밑에 악보를 또 보여드릴게요. 제가 어, 빨간색으로 숨 쉬는 위치를 표시를 해뒀습니다. 자 크게 두 부분에서 숨쉴 수가 있어요. 호흡이 넉넉하신 분들은 네마디 모두 연주를 하시고 숨을 쉬셔도 무방한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두번에 나눠서 숨을 쉴것 같아요. 길게 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. 숨을 쉬면서 연주할 수 있어야지 듣는 사람이 답답하지도 않고요. 그리고 조금 더 음악이 정돈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길게 분다고 해서 다잘 부는 건 아닙니다. 자,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될게 뭐냐면요. 은 가사예요. 고요한 밤, 거룩한 밤, 그리고 어둠의 무침 밤. 이렇게 되어 있죠, 가사가. 이곳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띄어 읽기를 하는 위치가 될 거예요. 고요한 밤, 거룩한 밤, 어둠의 무침 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요한 밤, 거룩한 밤까지 연주를 하고 숨을 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둠의 무침 밤 하고 숨을 쉬어 주시면 됩니다. 굉장히 쉽죠. 어,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은요, 사실 오늘 강의는 다 됐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. 다음 악보를 한번 볼게요. 자 여기 보시면은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. 이렇게 악보가 되어 있죠. 자, 그럼 이제 숨을 어디서 쉬셔야 될지 대충 예상이 되시나요?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들이 예상한 그 위치이실 거예요. 주의 부모 앉아서 연주하시고 숨을 쉰 다음에 감사기도 드릴 때 거기에서 이제 숨을 쉬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역시나 주의 부모 앉아서까지 연주 숨을 쉬셔도 되고 네마디를 모두 연주하신 다음에 숨을 쉬셔도 무방합니다. 하지만 정돈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군데를 표시를 해놨고요. 텍스트 자체로 봤을 때는 네마디를 한꺼번에 연주하셔도 좋은데요. 이 템포가 좀 느리기 때문에 너무 길게 연주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좀 갑갑할 수가 있어요. 그런 것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어, 숨으셔서 연주를 하시는 게 저는 좀더 좋을 것 같아요. 어, 이런 숨 쉬는 게 정답은 없지만요. 어떤 그런 평균적인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선에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. 이제 가사의 문장을 보시면은요. 이제 숨 쉬는 위치가 이제 잘 예상이 되시죠? 마지막 네 마디를 볼게요. 어, 뭐, 마지막에 볼 것도 없으니까 바로 그냥 정답을 공개할게요.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. 가사가 있는 곡이라면 가사를 보고 이렇게 숨쉬는 위치를 찾아가시면 훨씬 더 안정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무조건 길게 보시는 것보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을 충분히 술 쉬신 다음에 연주를 하시게 되면 호흡도 여유가 있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맥도 떨어지게 되니까 훨씬 더 떨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주를 할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.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음악은요. 거의 대다수의 곡들이 두 마디 혹은 네 마디 단위 등 이제 짝수 단위로 이렇게 작곡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 말인즉 무슨 말이냐 목가춤 마디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거든요. 두 마디 또는 네 마디 단위로 숨을 쉬시면은요 큰 무리 없이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연주를 하실 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악보를 펴놓으시고, 가요나 뭐 찬송가나 CCM 아무거나 펴, 펴놓으시고, 그렇게 악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. 텍스트와 그리고 짝수 단위,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보시면은요, 두 마디 혹은 네 마디 단위로 숨으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수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요, 많은 곡들이 작곡이 될 때는요, 이제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문장들이 그런 짝수의 마디로서 이렇게 잘 짜여지도록 그렇게 작곡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듣는 사람들이 가사 전달이 잘 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응용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. 음악은 또 다른 언어거든요. 숨쉬는 을 위치에 따라서도 전달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. 숨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네번에 걸쳐 강의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숨쉬는 것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은 멋진 연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잊지 마시고 연습하셔서 재밌게 클라리넷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